데이 1. 1. 필요하다. 호텔에 계시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바로 전화 주세요. 2. 방법. 세탁기 사용하는 방법 좀 알려줄래요? 3. 이용하다.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.